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 디렉터에 있는 이런 룸의 종류들 그리고 각각의 메뉴창의 종류들 여기에 미리 보기 창 밑에 있는 메뉴창들 그리고 클립을 불러왔을 때 나타나는 보조창까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상세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고 자주 사용하는 거 위주로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눌러보시면 아 이게 어떤 기능이구나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먼저 사이드 쪽에 있는 룸에 대한 종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룸은 미디어 룸입니다 각종 미디어를 다루는 거고요 각 룸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또 다른 탭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불로그기 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컬러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단색 배경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배경음악과 사운드클립 같은 경우에는 각각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배경음악과 효과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저작권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사이드바에 나오는 노란색 이렇게 목록별로 되어 있는 거는 파워디렉터 자체에서 카테고리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운로드함 같은 경우에는 파워디렉터를 설치를 할때 어플리케이션 매니저가 있었죠 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에서 받은 팩에 있는 음악들이나 혹은 내가 여기 셔터스톡에서 받았던 이런 영상들을 여기에 보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템플릿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플리케이션 매니저에서 받은 거고요 가지고 이렇게 끌어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프로젝트들이 벌써 만들어진 채로 올라가져 있는 겁니다 더블클릭을 해가지고 이런 위치들이나 설정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트 표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즐겨찾기에 추가가 돼서 내 거를 바로 사용하실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프로젝트는 내가 작업하고 있던 거를 저장을 해 놓으면 이렇게 다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이 윗부분에 이 부분은 외부에서 템플릿을 가져왔다든가 프로젝트를 받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가져와서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이틀룸 같은 경우에는 각종 타이틀입니다 움직이는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자막이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함 들어가셔가지고 무료 템플릿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신 것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파워디렉터 365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 모양의 플러스 버튼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 타이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만들어져 있던 타이틀 혹은 만들어 놓은 타이틀을 내가 다르게 또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만들기 여기는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환 룸입니다 전환 룸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 전환 효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효과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먹이고 싶으면 이렇게 잡고 끌어와서 이렇게 쫙 놔줍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트랜지션을 변경하고 싶으면 더블클릭 해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변경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선택된 트랜지션을 이 버튼을 딱 한번 누르면 같은 트랜지션을 일괄 적용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즐겨 사용하는 트랜지션을 무작위로 적용시켜실수 있는 추가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눌러버리면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으로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효과름 같은 경우에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기 좋게 색보정을 할때 사용하는 각종 필터들입니다 이 필터를 통해서 블러 효과라든지 아니면 모자이크라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상 위에 올리셔도 되고 효과장을 추가해서 이렇게 이 위에 올리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또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꾸 끌어 보시면 여기 화면 위에 올라가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클립 위에 클립으로 레이어 형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은 되는 거니까 추가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꾸며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비디오, 오버레이, PRP 개체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그냥 이렇게 예쁘게 꾸밀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혹시나 PRP 새 개체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로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 플러스 눌러가지고 낙서해서 이렇게 꾸며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형을 새로 만드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파워디렉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효과룸 같은 경우에는 클립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꾸며주는 효과로도 괜찮고요. 입자룸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전체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 효과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꾸미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디오 믹싱 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디오 트랙이 활성화가 됐죠 지금은 이 오디오 트랙이 하나밖에 없어서 1트랙만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디오를 하나 더 불러오게 되면 1트랙과 2트랙이 활성화가 되었죠 그래서 조절을 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이 오디오 음량 요걸로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 그럼 이 옆에 있는 사이드바로 같이 이렇게 줄이면 볼륨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밑에 페이드아웃, 페이드인 이런 기능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점색개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성 해설 녹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파워 디렉터 자체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챕터룸과 자막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세히 강의를 할 거지만 영상을 만드실 때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편집을 한다든지 큰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막룸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은 말자막이 없이 이럴 때 어떤 말을 넣고 싶다 할때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사이트 쪽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메뉴창과 각종 창들을 알아볼 건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파워디렉터 모양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해주면 그냥 파워디렉터에 관한 정보입니다 업데이트 정보고 버전이 뭐고 어떤 코덱이 지원되는 거고 그런 걸 알려주는 거고 밑에 업그레이드를 클릭을 하면 업그레이드 정보라든지 알림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파일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마이스크대로 이 파워디렉터에서 작업하는 파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들입니다 드림, 여기 보시면 다 단축키가 있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사용할 기능들이기도 하고요 여기 프로젝트 삽입이 기준으로 이 밑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불러온다든지 저장한다든지 다른 데서 가져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편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할때 하는 행동들이죠 실행 취소라든지 복사, 삭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할수 있다고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에서는 키보드 단축키 여기 말고는 잘 사용하지 는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은 좀 이따 설명 드릴 거고요. 보기, 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타임라인이나 주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건지 선택을 해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 여기 옆에 체크 모양 기준으로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스토리모드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스토리모드 형식으로 타임라인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뭐 라이브러리 미리 보기 창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는 지금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보여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눌렀을 때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미리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한 트랙에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바로 삽입이 되고 덮어쓰기를 누르면 똑같이 타임라인 위치에 따라서 여기 덮어쓰기 하면 이렇게 덮어쓰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올리미터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표시를 나타내는 거고 확대축도도 플러스로 하셔도 됩니다 이걸 축도를 하게 되면 타임라인이 그냥 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 나타난 영상이나 클립을 어떻게 재생할 건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재생 모드 보시면 클린모드 동영상 모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클린모드로 고정해 둔게 제일 맞고요 여기 단축키가 다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재생모드는 여기 있는 이 모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러그인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유닛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이거는 멀티캠을 내가 촬영을 했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 테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클릭 그래픽을 넘어갈 때 각각의 영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광고 홍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첩장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플러그인들은 다 비슷합니다 눌러보시면아 이거는 이렇게 액션 카메라를 편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 밑에 비디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런 템플릿들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녹화해주는 기능이고요 슬라이드 쇼작성자 이런 거는 사진 같은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비디오 콜라주는 예를 들어서 분할 효과를 넣는다든지 하고 싶을때 사용하는 겁니다. 플러그인들을 보시면 다 비슷한 종류들입니다. 나머지 마찬가지고 여기 효과 타이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봤던 효과나 타이틀 이런데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러그인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 모양을 눌러보게 되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돌리기 창이고 그 옆에는 다시 재실행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제작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렌더링을 할때 최종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파일 제작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옆에 보시면 옆에 종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알림이죠 그리고 손님 앞기는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아시죠? 최소화 시키는 거 창을 작게 만드는 거 여긴 닫기 버튼이고요 쭉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편집해 보시면 화면 비율이 있습니다. 화면 비율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타임라인을 분리를 시켜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서도 조금 많은데 여기서도 자주 사용하는 것만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 클립에 대한 미리보기를 어떻게 볼 건지 정할 수 있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3D 모드로 이렇게 자동 감지를 할 건지 2D 모드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냥 2D 모드로 두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스냅 투레퍼런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타이틀을 가지고 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맞출 때 이렇게 선이 생기잖아요 중심선이 어딘지 그럴 때 이걸 딱 없애주면 이런 중심선이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맞추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TV 안전지대 같은 경우에는 켜버리면 이렇게 점선 부분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만 TV에서나 유튜브에서 볼 때는 여기 점선 사이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같은 것도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눈금선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분할 화면을 활용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타이틀의 위치도 분할해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중앙을 맞추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맞추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 지금 뷰어창에 있는 이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볼륨 조절입니다 이 영상에 대한 볼륨 조절인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리를 줄여놨으면안 들리겠죠 그런 기능이고 미리보기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플레이 헤드가 있는 부분에서 끝에까지 이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여기 뷰어 창으로 미리 렌더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볼륨 미터고 이 부분도 다 아시죠? 재생, 일시정지, 클립 이동하는 거고요 이 버튼은 빨리 감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나타날 건지 하는데 저는 그냥 프레임에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시간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분세 번째가 초 여기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몇 프레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 화면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보고 이렇게 위치도 조절하실 수 있겠고 크기도 키워서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죠? 또는 이 부분, 지금 이 미리 보기창에 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고 컨트롤을 누르신 다음에 휠을 굴리게 되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난하게 맞춤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또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배워볼 텐데 이 부분도 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다 중복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일 첫 번째는 이 클립을 분할하는 겁니다. 타이틀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상관없이 분할해주는 거고요. 여기 가위 모양은 누르게 되면 이 클립을 다듬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다듬어주는 거고요. 도구창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모션 트래킹이라든지 잘라내기 크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 향상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대한 색보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옆에는 키프레임 창이 이렇게 키프레임 창이 나와서 각각 색보정에 대한 키프레임이라든지 클립 속성, 크기 이런 것들을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기능은 그 눌러보시면 쫙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고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여기서도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창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선택하면 조금 다르게 되는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에 대한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꾸며도 되고 그냥 더블클릭해도 똑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죠 내가 놔뒀던 클립의 길이를 몇 초로 놔두건지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워디렉터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메뉴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